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캔디? 너무다 오래도. 선생님이 정성이정해주시해주신고예요 거예요. 너무너무 베이스. 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잘너무너잘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 어떤 준비습니다갈아니아내 심지어 연습하고 싶어. 어, 진짜. 어마가 달려. <웃음> 네, 네 저시 네. 아까부터. 어, 는데와 이거 또있와 진짜 오랜만에 당분에 물오예오예오예 작년에는 이제 쿠드롱 선수랑 둘이 같이 촬영했었는데요. 어, 올해는 또 같이 저희 팀원들이랑 다 함께 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설레고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네,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설레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TV CF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팀원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한번 재밌게 찍어보겠습니다. 우 컨디션 어떻게 괜찮은데요? 네, 컨디션은 항상 좋습니다. 나에게 멜렉킹이 진 근데 다른 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오. 강력해. 길이 안 보이면 길을 찾아봅니다. 못 찾으니까 길이 안보이는거 아. 아니야. 아, 혹시 내 길을 찍으신다고. 길이 <웃음> 안 보이면. 아니 못 찾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길을 찾아서 시도를 합니다. <웃음>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을 표출하는데 팀원들은 그게 허세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육 세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어, 세트 네, 이겼을 네, 때 세트 이겼을 때 영상을 광으로촬영하겠습니다이크 w h a 너무 웃겨요. <웃음> 지금 웃음 <너무> 참는 거 <웃음> 너무 힘들어요. <웃음> 기다이마 메이크업. 머리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w h e r y u o m w did go f r o n e more time. w d i go f r Today was a very nice day, very exhausting, very long day. video shooting taking pictures waiting but we are very happy my team did a good job we have a nice team b team e we a u t i f u 올해 두 번째 웰뱅 어, CF였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웰뱅 피닉스 팀원들이랑 같이 해서 어, 긴 시간 정말 지루하지 않게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나올지 많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촬영 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선수들이라서 어, 좀 많이 배려해 주셔서 어, 무사히 네, 빨리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렛츠고! 3릿세그 Yes, Oh! 뱅 팀리그 우승대 개인전 우승 하나, 둘, 셋! 무슨 스 블루스! o 루스 블루스! t 루스 블루스! 블루스! 블루스! 블루스! 블루스! 블루스! 블루스! 블루스! 블루스!